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환한 얼굴과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지난주일날 단위 목사님께서 은혜 받아야지 감사의 사람이 될수 있고 감사해야지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일평생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빈 공간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빈 공간을 어, 여러분 그 귀한 보석들로 가득 채운다면 어떨까요? 그빈 공간의 커다란 보석함이 되겠지요 아마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빈 공간에 쓰레기를 계속 채워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가치는 땅이 되겠지요 아마 악취도 풍길 것이고 누구도 그빈 공간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빈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성경읽기에 집중하는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 놓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가치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넣어서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때문에 때로는 유혹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일평생 믿음의 걸음들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비평자였던 존 러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마음의 빈 공간에 말씀을 잘 채워 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가난 입성까지의 여정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예수 믿기 전에 삶이라고들 하고요 출애굽한 것을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으로 그렇게 보지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40년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광야의 여정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에 입성하는 것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 광야 여정을 걷고 있거나 혹 몇몇 분들은 홍해 앞에서 혹은 홍해를 건너고 있는 중에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로 행복한 걸음이 될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비행기가 있어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도 바로 비행기로 날아갈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걷거나 혹은 낙타를 타고 이동해야 되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실 광야여정은 도보로 열 하루 끼리면 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까? 예 가난의 정탄 갔다 왔던 이들이 그 거민들을 보고 악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악평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의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뺏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는 노예 근성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악평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예. 할례까지 행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시지요 그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돕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허나 이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나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제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은 것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2세대들,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짧게든 길게든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둘째로 광야를 지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악평하거나 원망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뺑뺑이 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원망으로 가득히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 삼으셔서 나만의 광야를 걸어갈 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채워서 여러분 아름다운 광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원망으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입니다 그러니 종착지로 생각하고 원망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형제들이 군입대를 하면 자대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소라고 합니다. 제 때는 훈련소가 6주간이었는데요. 요즘에는 5주간으로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한 주가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대로 가고 싶다고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자대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자대에 가서 경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똑바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걷는 것이 군인답게 걷는 것인지 어떻게 총을 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대 가서 더긴 시간 동안에 고생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은요 제대로 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무지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정서적인 외로움도 심하게 느끼고요 육체의 한계를 경험할 만한 혹독한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본 사람과 함께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함께 지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일찍 혹은 두달 일찍 왔던 사람을 하늘과 같은 고참을 여기고 대해야 하는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훈련소 기간을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이와 같습니다 가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훈련수를 지나야 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 광야를 원망으로 가득히 가득히 채웠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을 아시죠? 물이 쓰다고 얼마나 원망을 내뱉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엘림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추려 죽게 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17장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물 문제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뭔가가 부족할 때 원망만을 쏟아내면서 광야의 걸음들을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광야를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망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서는 안 되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요청할 때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이런 문제로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데 저에게 이것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청보다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몰아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보거나 계십니까? 내가 하는 소리를 듣거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입고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광야를 원망으로 채우면 안 될까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망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힘든 광야를 지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그냥 툭하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강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원망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믿었다고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시고 지켜보신다고 믿는 것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을 도망을 다니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광야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고 이 광야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가면서 기도를 했고 텐트 속에서 동굴 속에서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그를 손대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원망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도 인생 광야를 원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제까지 무여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혹은 그 전에 원망으로 여러분 인생 광략기를 채워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결심으로 다시 성령님께 붙들림으로 이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광략을 원망으로 채우지 말아야 될까요? 셋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출국기 17장 2절에 보시면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마치 주목을 흐르듯이 따지고 싸우고자 달려드는 과격한 행동을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온유하고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먹을 휘두르듯이 과격하게 와서 그렇게 지도자를 힘들게 하면서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뱀의 머리와 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불평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네가 가는 곳에 졸졸졸졸 따라 만 다녀야 되지? 나도 좀 앞장서고 싶다고 제발 나를 좀 앞장서게 해달라고 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뱀의 머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에게는 눈이 없잖아 그래서 잘못된 길로도 갈수 있고 또 너는 입이 없잖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가 앞장서고 싶다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종일 털어 오늘에이르기까지네 뒤만 졸졸졸 졸 따라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너를 뒤따라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어 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써다녔습니다 머리가 하도하도 안될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앞장서 봐라 하고 앞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잠시 갔는데 이 꼬리가 어디로 향하냐니까 겨울에 퐁당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머리가 겨우겨우 해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아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꼬리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이러면서 또 내가 앞장서겠다며 앞장서서 나갑니다. 이번에는 가시던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에 여기저기 찔리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다시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두번 정도 이랬으면 몸에 피까지 흘렸으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불 속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뱀은 불 속에서 다 죽었다는 아주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머리는 머리 역할이 있고 꼬리는 꼬리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뗄리야뗄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시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면 성도들은 각 지체들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각 지체된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세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다니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다니 목사님과 함께 교회 전체의 방향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도 다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하시고 장로님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어떤 힘을 길러서 단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가서 원망을 막 쏟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드신데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복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원망을 들으면 힘이 날까요? 아닙니다 힘이 빠집니다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심하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그안 좋은 역량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될까요? 원망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들도 받겠지만 그 리더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안 좋은 역량을 다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낸다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돼 라고 말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 영향력 아래서 고스란히 안 좋은 영향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교구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한사람은 오면 잘 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잘 됩니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 불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맡기신 사람이 누굴까요? 좋든 싫든 남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늘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죽을 마시겠지요 좀 부족해도 응원해 주고 좀 부족해도 웃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더 잘할 텐데 원망만 계속 쏟아낸다면 힘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사울이 핍박하려 하는 그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 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훗날 깨닫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했지요 이보다 훨씬 이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쏟아낸 원망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함부로 원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나도 망하게 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뭔가 큰 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입에서 나오는 원망의 말 이것들이 계속 불처럼 번져나가게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죠 혹 여러분 눈에 지도자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나 약점이 보인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것처럼 여전히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참 좋다 반대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음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정말 싫어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불리는 스위스에 있는 툰 호수로 한달 동안 여행하기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장 가난하고 더럽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 빈민촌으로 한달 동안 여행 가기입니다. 자, 이둘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서 유사 한번 가보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충분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우리 중에는 가능하다면 3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스위스로 가는 것. 이런 힘들더라도 한달 그냥 스위스 다녀오자 생각은 할수 있겠죠.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한 여러분 인생 광냐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찬송가 495장 3절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인생 광야길도 주님이 없다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광야길도 하늘나라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광야를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홀로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함과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죽을 것 같다고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억울하게 자신을 죽도록 결정했던 지도자를 향해서도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군병들을 향해서도 단 한마디의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으셨고 욕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걸어갔던 그 광야 길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고귀한 생명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시죠. 작은 예수로, 작은 예수로 인생 광략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인생 광야는 나만 지나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광야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바람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인생 광략기를 채우셔서 뷰티풀 광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절대 실수도 없으십니다 인생 광야길을 걷는다고 많이 힘드시지요 고단하시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끄십니다 그러니 원망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인생 광야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나도 뷰티풀 광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이광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걸음들을 계획하시며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 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함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떼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큐티풀 광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령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성령님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으시는 것처럼 원망을 쏟아내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는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인생 강렬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뷰티풀 광야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